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한복 테마의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글꼴도 뭔가 좀 한국스러운 느낌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한복 이미지도 뭔가 굉장히 느낌이 있고 세련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이런 한복 이미지 같은 것들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인데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차 여러분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Get Image b a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들은 돈을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무료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업적으로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이미지들을 배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입만 하시면 무료 이미지를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 한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한복 그러면 한복과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와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장군 같은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런 이미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를 선택했냐면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ppt용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파워포인트 안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세련됐죠? 자 이것을 이제 표지로 만들 건데요 오른쪽에 이제 글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복이라고 크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 글꼴 크게 키울게요 왼쪽 상단에 또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그냥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시키면 저절로 복사가 되고 글꼴 크기를 작게 해줄게요 우리의 멋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쓰니까 뭔가 허전하죠? 이렇게 그냥 맑은 고딕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뭔가 힘이 있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글꼴을 손글씨체를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손글씨체는 직접 손으로 쓴것 같은 글씨체를 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글꼴은요 대한민국 독도체라는 글꼴을 추천합니다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그런 글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한복으로 바꿨고 글꼴을 더 크게 키워서 느낌있게 바꿔줍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독도체 요렇게 해봤어요 자 이렇게만 냅둬도 뭔가 포스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표지로 만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일단 요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든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크기를 좀더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살짝 기울여지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왼쪽에다가 뭘 집어 넣을 거냐면요. 그래프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삽입 차트가 아니라 도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길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회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도 입력해줄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여기다가 A4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후에는 이것을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을 시켜서 하나하나 복사를 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길이를 이렇게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쉬프트키 누른 채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도형의 색상은 뭔가 좀 다른 색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색으로. 하면 끝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바꿔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오 그래프를 설명하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환효과 그리고 모핑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는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파워포인트 2016에서는 안되고요 꼭 오피스 365이어야만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한복 이미지를 활용해서 한복 관련한 그런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꼭이 한복 이미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한복 이미지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ppt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이 이지쌤이었구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시길 바라겠습니다